이거 누가 올린 거야? 찾으시는 거예요, 지금? 어때, 야 어떻게 하요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할 수가 있어? 안무와 엄마. 응? 자신 있는 표정이 뭐야? 자신 있는 표정.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표정. 엄마. <웃음> 왜? 뭐 어? 뭐 이거 뭐야? 메뉴가 오늘의 메뉴가 뭐야? 오늘 메뉴차랑 컵케이크 컵케이크? 메뉴 메뉴 어. <웃음> 그만 이쁜척 하시면 안될까요? 안돼요 안돼요 으악 <웃음> <웃음> 먹으면 어떡해 진짜 먹으면 안돼 안 돼. 여한이여한이 <웃음> 요한이 노벗이 뭐 어때 요한이 그, 모자요 아니 모자 안쓰지마 앞에 안보이잖아 모자 <웃음> <웃음> 나는 운전미야 미안. 어? 운전미 아 운전하는거야? 응 다요 타요 그거야? 다요 이거 애기미야.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야? 초코야 초코 아이스크림이야? 응. 이거 쪽쪽이야 쪽쪽이야? 응 음. 숟갈이야 숟갈이야? <웃음> 응. 빨리 내려와 안녕 엄마 깎아줄게 그러면 띠. 쪼 깎아 앉으라 초콜릿 야. 줄게 초콜릿 내려와 나, 나도 초콜릿 줘 테리가 내려오면 내려오게 말해봐 설득해봐 내려 내려와 너무 이거 위험 위험해 위험 음. <웃음> 위험 여기에 틈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운동이야 운동 대형 운동이야 어 대형 그 맞아 테리 씨 내가 엄마 그럼 야, 갈게. 야, 야. 나도 갈게. 이누마 아저씨 온다. 어떻게? 이누마만 오는데? 테리 씨 가봐. 어? 무서워 내려와, 그러니까. 응? 왜 싫어? 내려워어 이놈아, 씨불러야겠다전화해서지불러 이거. 이 니가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확 손으로 확 잡아 올게 알겠지? 내가 물고기야 태양 스트 다녀 짠 디디야 <웃음> 이거 위험한거요 진짜야 높아서 너무 높아서 그래 음, 음, 이렇게 하면 나, 더 높아지잖아 나, 나. 애들, 어, 어머, 내 그만한 건 안에 맞잖아. 내뜯어 <웃음> <저. 웃음> 다음 이야기예요. 응. <웃음> 음. 태린이 뭐 뭐할 거야? 처음으로 신라임을안보았어요 이게 좋아. 이게 좋아. 좋아할게요. 좋아 좋아? 이거 알겠어. 잠깐만 친구도. 다음 영상에서 자, 함께 나요 이게 좋아. 만나요. 이게 좋아. 이거 그걸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겠다.